안녕하세요 꾸장말쌤입니다 오늘은 2000년도 퓨처리즘 메이크업을 시카 쌤과 함께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그때가 퓨처리즘의 정성기였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 먼저 메,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그때는 광나는 피부가 엄청 유행이었어가지고 파운데이션에 하이라이터를 섞어서 더 광나고 메탈릭한 피부를 표현해 볼게요. 이그 사람들 저런 거자 같은 양옆에서 검은색 옷 입고 지금. 너를 많이 넣어야 메탈릭하고 로봇 같은 모습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파운데이션이 하이라이터랑 섞여서 굉장히 글로시하게변했습니다 그러면 다 발라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풀어드릴게요 머리에 있는 분이랑 머리 뭐야? 이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굉장히 레카리카고 광이 엄청나요 자, 오늘도 이제 베이스가 다 발라졌고요 그 당시에는 엄청 뽀송뽀송하고 아주 매트한 화장이 유행이었답니다 그래서... 네, 그럼요 요즘에 말하는 도자기관 인스타 과은 어떤가요? 경고 화장이에요? 맛있게 먹어파우더를 <웃음> <웃음> 꾹꾹꾹꾹 눌러서 여기 둬자 할게요 <웃음> 이렇게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웃음> 너무 좋아요 아주 뽀송뽀송하고 아, 애기 군뎅이 같아 이렇게 매트한 표면이 됐습니다 완전 매트하게 아주 이제 눈썹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웃음> 눈썹이냐 지금은 일자. 그때도 저 정도 올라간 갈매기 눈썹. <웃음> 그럼 저 눈썹 짜요 v 자 V자로 그려 볼게요. 눈썹 밀을 밀 거예요? 아니죠? 아, 밀진 않아요. 나 그려요. 가야기 1가 뭐가 거야? 진냐 갈매기 눈썹죠에 대망의 아이메이크업. 그때는 펄로 엄청나게 눈에 공도를 많이 해줬거든요 베이스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도로 라벤더 라벤더 컬러로 일단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좋아 이렇게 라벤더 컬러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도포여주세요 눈이 다탁해 보일 때까지 이렇게 다크서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컬러로 위에 한번 봐주실래요? 이 컬러로요? 다크서클을 살짝 가려줄게요 연포라로요? 같아요 <목소리> 연보라 컬러가 들어가야 마크스 프걸 가려. 아, 왜 자꾸 웃는데? <웃음> <웃음> 자, 할게요. 네. 핑크 글리터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요번 이제 간단하게 <웃음> <너무> 손으로 <웃음> 이쪽 사이드 쪽좀해 주세요. 마칠까나 진짜 예뻐. 나 진짜 예쁘고 <웃음> 맞죠? <맞아>. 너무 예뻐. 무슨 <웃음> 색깔? 네. 아코로간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고, 게하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이제게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게요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고게고이렇고이렇이렇고하게 하고. 이고 드라이브 찍 이렇게 나타나는데 너무 예뻐? 자 이렇게 이제 심어지러서 숙할게요자 어떠세요?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그윽해 대상태로 그 섹시한 품에 화면만 드리더라도 기다려봐도... 오 브라보 세 번! 철 번. 철 번. 철컷! 자 이제 눈두덩이에 가장 포인트에일 높은 부분에 하이라이트 흘려서 촉촉한 느낌을 줄 거예요 자 드라이브 발라서 눈 감아주세요 눈두덩이 헤어티어 나올. 찍어주시면 됩니 하늘색깔로 아이라인을 그려보고요. 핑크색깔. 예쁘대요. 아, 예쁘대잖아, 그거 봐. 예쁘대요. 예뻐. 그럼 내가 너의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뭐 예쁘단지 몰랐다가. 그 맞아요, 네. 퓨처리즘이에요. 자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건데 둘 중에 하나가 있어. 요 어떤 게 좋은가. 투표. 네. 아 핑크색.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섹시한... 아, 뭐가 그렇 <웃음> 여러분 저 <잘> 예뻐해? <웃음> 예뻐요. 너무 예뻐요. 뭐가 좀더부족한거 같나요? 무슨 옷이 커졌는거요 아무것도 말이 어요 눈썹 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같아요. 우거 실제 에이주 곤충. 공주 아니고 곤충? 무슨 곤충이야 나비. 나비잖아 음 잠자리. 잠자리요? 음. 이게 무슨 소리야? 웅, 웅파룸파? 웅파룸파죠? <웃음> <웃음> <웃음> 눈뜨안 돼요. 자눈 한번 떠볼까요? <웃음> 이제 아이라이너로 위쪽으로 가봅다쪽으로 가봅시다. 왜 나랑 눈안 맞히려고 해요? 뭔가 너무 과감한 터치을 가봅시다. 저 매우 과감합니다. 네. <웃음>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요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이제 8점! 메인보우 8점 세트 그때는 쉐딩도 가강했어요 요즘은 이제 감싸주는 쉐딩 요렇 감싸주는 쉐딩이었다면 그때는 여기 광대뼈 밑에 그리고 여기 헤어라인 요거 끝에 요렇게 완전 진하게 뼈가 톡 튀어나오게 요즘은 광대뼈를 없었잖아어 없애잖아 옛날에 광대뼈가 톡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쵸 그쵸 그화상해요자 이제 노우즈 쉐딩 그때는 하이라이터로 티존을 잡아주기도 했는데 요걸 쉐딩으로도 조금 잡아주어요 왜냐면은 그걸로 한게가 있어가지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터할 거예요 그때 진짜 정말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하이라이터였거든 코가 여기가 정말로 다 나티 티가 딱 보여야 돼 영어로 티가 딱 보이듯이 티가 이제 딱 보여야 돼 티가 <놀람> 티가 나오셔야 <놀람> 돼와 장면 그럼 어, 보실래요? <놀람> 피부가 장난이 아 광이 엄청나고 엄청 윤곽이 도어 보이고 나랑 눈은 안맞아요나마고 있잖아 <웃음> 옛날에는 브러시 굳으면 훔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문지르고 이렇게 닦은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술 안 해도 될것 같아 아 진짜? 응. 수술할 안 해도 돼요? 어안될거 같아 자요렇게 음. 하이라이터도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진짜 극강의 이런 하이라이터로. 음. 코 끝. 음. 그때는 화장품의 경계가 없었어. 인조. 음. 음. 그걸로? 하이라이터를한번더 강조해 를 줄게요. 음. 그러면 그때는 진짜로 코도 높고 눈도 크고 얼굴이 중목 많은 게 유행이었어. 요 김이선 그영처럼 어 김이선 펜드랑 한번할것 같아 볼터치는 아까 그 라벤더 컬러 요, 요 라이, 라벤더 컬러 좀 칙칙한 피부를 밝게 해주잖아 어디 아바타 라비동의 피부 아니야 이렇게 블러셔가 들어가야 생기가 좀 있으면서 로봇 같지가 않다니까 예뻐 어, 진짜 예뻐 빨갛거든요. 여기 또 펄이 들어가 있거든 요 모든 제품이 펄이 다 들어가 있어 요즘에서 매트한 거펄 없는 거 많이 쓰는데 그 지그 때는 다 펄이 들어가요. 펄이 없는 게 없어. 애교살에 듬뿍듬뿍. 응. 자 요번에는 이제 하이라이터를 바를 건데 다 한번 확인 했는데 내가 요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엄청 신박하게 바르시는 분이 있더라고. <웃음> 여기다가 뿌려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려. 너무나 <웃음> 눈 감으시고 꾸, 꾸. 자 뜰게요. 여신 여신강의섹립 립을 해볼게요 립은 전상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는 어? 그럼요 그때는 빨리 타르 소리를 해! 입술을 좀 지울게요 오늘 바를 색깔이 굉장히 고아 컬러가 짠 보이시나요? 자 입술만 바르는 게 아니고 입술에 바르고 나서 그 위에 라인까지 그려줘야 되거든요 조금 더 어두 입술 퍼리 들어봐 요런 립라인을 그릴게요 립라인은 조금 더 옴바해서 옛날에는 입술만 근데 요즘 입술만 그대로 그렸는데 옛날에는 훨씬 더 옴바해서 풀립으로 그고 그래요 우리 뷰리쌤이 미래형 미, 미녀라니까 규리가 입술이 얇았는데 이렇게 너무 섹시하고 너무 얇게 섹시포즈 입술에 메탈릭함을 주려고 조금 더 이제 파들드라는걸 입술에 조금 얹어줄 거예요 요즘 이거 킹타사디안 이런 애들 다 응.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루즈라 루즈라가 누구냐? 그게 뭐예요? <웃음> 거봐 이제 그때는 무대 화장, 네. 그냥 약간 이런 네. 글리터를 이제 조금 올리기도 했거든요. 조금 올리고요. 그네 올리면 떨어지니까 요런 이제 니클로즈 옛날에는 바세린 니클로즈 이런 걸로 막이 제품을 요즘은 많이 있는 거죠. 아니 거, 아무 거, 아무 거로 이렇게 키라키라 아무 거로 이렇게 키라키 메탈릭 합니까? 하족의 고기를 어떻 웃지 말고 <웃음> 울지 마 빨리 얘기해 줘. 포즈 한번 나도 나요 사이버틱하게 그렇지 도 나도 예쁘다 자 이제 메이크업 끝났고요 둘이의 새로운 모습을 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세팅하고 다시 나도 들어볼게요 안녕 안녕. 갑자기? 왜 도망가요? 나 이제 봐도 돼? 아, 나 무서워요. <웃음> 아, 무서워. <웃음>